자, 저번에 상수도법 생활폐기물관리법 그 다음 하수도법 자, 하수도법이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수도법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66년 8월 3일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1966년 현재까지 시행 예정인 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예정인 법이 아닌 법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3단 비교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3단 비교에 자, 이 하수도법을 왜 만들었느냐 목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 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물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하수도 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하수와 분뇨 이렇게 나오죠. 하수, 분뇨 제2조 정의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자. 요거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수 우리가 하수, 상수 하수라 하면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자 이제 다음부터 오수라고 얘기할게요. 오염된 물 오염된 물 오수와 건물, 도로 그밖에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 단수조항이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서 나온 것은 제외하겠다. 그럼 분뇨 정의가 뭐냐? 분뇨 정의는 자, 수거시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 자, 찌꺼기 포함해서 자, 이걸 분뇨라고 한다. 그다음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하수관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간이 공공 하수처리 시설, 하수저류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배수 시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뭐그 밖의 공작물 시설 총체, 그러니까 총체 이걸 하수도라고 하자. 그다음 하수도에 크게 나누어가지고 공공하수도가 있고요. 개인하수도가 있다. 자, 공공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고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개인하수도는 여기에 다시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하수관로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그 다음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하수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류식 하수관류가 관로가 있고요.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두개 차이가 뭐냐 오수와 하, 오수와 하수를 같이 합류시켜서 자 오수하수도로 유입되는 자 오수나 하수를 빗물지하수도 같이 여기에 들어와버립니다 자 이걸 합류식이라고 하고 분류식은 오수하수관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빗물 지하수는 따로 있는 관로를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로 관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뭐 하수 저류 시설, 분뇨 처리 시설, 배수 설비 자. 다음 하수 처리 구역이라 하면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역으로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 제3조에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자 여기도 하수도 관리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누가 해야 되냐 환경부 장관은 국가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10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하수종합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이걸 종합계획이라고 얘기 합니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수립해라. 그 종합계획에는 자,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라. 1. 하수처리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뭐, 하수처리 추진 전략, 시행 계획 등 정책 방향. 4. 광역적인 하수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 확충 정비. 6. 개인 하수도 정비 보고 관한 사항. 7. 하수도 연구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 8. 하수도 경영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등 소요되는 비용 산정 재원 조달. 자, 이런 종합 계획을 누가? 환경부 장관이 세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및 특, 특시군 구, 구, 구청장, 지자체 장일기입니다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도 협의해라. 결국에는 왜 협의해야 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 실행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종합계획 수립은 환경부 장관이 책임지고 수립해라. 협의해서 수립해라. 자그 다음 환경부 장관은 이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해라. 어떻게 보면 1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참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그 계획이 안 맞더라. 그냥 또 5년을 끌고 갈수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고 변경해야 될것 같으면 변경해라! 그 말입니다. 자, 지금 환경부 장관이, 아까 얘기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 마찬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대. 그 시행은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한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자체 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도, 진짜 일할 사람을, 어,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하수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방류수 수질 기준. 그러는 게 나올 겁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자, 여기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누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그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토지수용이용 이런 것들은. 공공하수도 설치 관리에 대해서 시설 설치 기준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그냥 큰 중요한 부분만 좀 보시고 기존에 출제된 문제 이것도 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요 출제된 문제를 문제집에서 보시고 보시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자 준비를 하자 자이 정도로 하수도법도 자, 하수도법 수질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수질기준을 한번 열어봅시다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별표 3과 같다. 자 이렇게 지금 별표 1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항상 나오는 것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그럽니다. Biological Oxygen Demand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폐, 폐수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그러니까 주로 유기물질이죠. 그죠? 유기 물질을 처리를 하겠다.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수질 기준은 이 기준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자, BOD COD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BOD 값을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험 과정이 3교시 실기 쪽에 나오잖아. 그죠? 그 실험 방법을 통해서 BOD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COD 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거는 뭐를 쓰냐 하면은 KMNO4 주로 과망간산카륨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제로서 산화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걸 실험해서 구합니다. 자 구했을 때 단위는 미리그램 퍼리 똑같아요. 미리그램 퍼리또는 ppm 단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1일 처리 뭐 하수 처리 용량 500 세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지역별로 요구량이 방출 기준이 수질 방류수 수질 기준이 다르다 그런 걸 보시고 자제1 지역이 가장 지금 엄격하단 말이에요. 자 엄격한데 값을 한번 봅시다. 자 BOD 5ppm 이하, COD 20 이하, 부유물 부유물질 suspended s o l i d 해서 부유물 그러니까. 여과지 에 이제 여과대서 위에 남아 있는 부유 물질 양을 구하면자 10ppm 이하 총 질소 20 이하 총인 0.2ppm 이하 총 대장균 수1000 m l 리당1000코로니 이하 자 이런 조건이 생태 독성 다1 이하 자 이렇게 요거 조건을 맞추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어, 이건 2020년까지고, 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는 건 이거다. 자, 더, 어때요? 엄격해졌죠? 더 엄격해졌어요. 오 BOD OPPM. 뭐, COD는 지금 빠졌고, 총 유기탄소량 15ppm 이하 부유물질 10 이하 총 질소 20 0.2 나머지는 같네요 자, 이렇게 요구조건이 강화되어 간다 요구조건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너선해지지는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족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은, 하수도법도 여기서 마무리하고,